순인의 예식의 의미를 보기 전에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죄 백성됨의 자태를 드러내면서 이제 혼인이라고 하는 그런 <웃음> 제도 속에서 역사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 신앙을 나타낼 때 이제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글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 혼인 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 이제 새 사람이 되 됐고 재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됐다고 라 생각을 하면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전에 그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쫓던 것들 다 버리고, 이제 각색 정욕의 종로를 타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각종 우상을 성비든, 성기든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이제 행보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속에 이제 교회 들어오게 돼서 이제 일정한 형식을 취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뭐 기도나 헌상이나 설교 찬송 <웃음> 이런 것들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몸이 교회에 연합되어 산다고 하는, 이제는, 이제는 이전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이제 주님과 어떻게 보면 혼인 관계, 연인 관계에서 혼인 관계로 완전히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분명한 자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그, 어떤 그 사람의 행동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또대 피조물에 대해서 그 이제 관점이 다 바뀌니까 그것에 그, 그것에 대해 어떤 어떤 관점으로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듣고 뭐. 대, 얼렁뚱땅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대충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삶은 변하지 않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인격이 변하지 않고. 주님, 그, 런 사람은 사실은 참, 그, 미가서 <웃음> 6장에 나오지만, 천천히 강수 같은 무슨 그 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다. <웃음> 하나님이 새롭게 기준으로 내려주신 것들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이제 마치 수영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수영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모습은. 근데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물에 들어가면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빠져 죽어요, 물에 들어. 이론만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죠. 호흡이라든가 몸 뜨기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론들이 차, 차서 이렇게 누려줘야 그그 다음에 호흡을 하고 물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놀아가. 살지 않고는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 안의 새 사람으로서의 세계를 경험할 수없다요 산다는 거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야고보서 1장 15절처럼 내가 지혜 없음을 부인하고 알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늘 표준으로 삼아서 살려고 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 그걸 누려가기 위해 그래야 그래야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언어가 바뀌고 그 사람의 세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언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습관이 바뀌는 거죠. 이 습관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예수 믿으면 마약 중독에서 해방됩니까? 마약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을 취해가요. 마약 중독 돼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안 고치면 그거는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열매, 성신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모든 중독자들이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점도 바꾸고 사람에 대한 관점도 바꾸. 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발휘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야 기도가 의미가 있고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고 그렇게 해야 이제 신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신절, 신절은 절개 아니에요. 아, 신랑 대신 예수님 과의 관계를 오직 그 하나만 두고 그걸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듣는 거죠. 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질서가 있는 거지만 그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 듣는다는 건 내가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고쳐야죠 그, 그래야 관계가 우리 사람 간에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입각한 신절, 거룩한 도덕성을 그 나타내 보유하는 건데 그것은 사실 모든 면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관계를 맺는 모든 면에서 질서 있게 그리고 모든 일을 취해, 취해 나가는데도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 수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그, 뭐, 뛰어넘는 뭘 요구하시는 건 아니니까, 우리 그리 도 안에서 언약하시고, 언약의 근거에서 그냥 감사 안고 가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 수준에서 그 신절을 이렇게 잘 지켜서 성장을 해나가요. 하나하나, 비이교적이고 세상적이고 비 기독교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죄 백성으로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차서 이렇게 취해 가다가, 이제, 혼인이라고 하는 그런, <웃음> 주님이 이제 혼인,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혼인 명령, 또, 문화명령, 노동명령 세 가지를 내려주셨잖아요. 아직 아담만 지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제, 뭐, 아담이, 우리가 요번주에 그 정독에서 봤을 때, 아담이 동, 동물들 다 이름 지는데, 짝짝이 이름을, 그, 짝짝 짝이 있는 걸 아는데, 이제 본인 짝이 없는 걸, 그, 알게 하시고 거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항상 사건 속에서 그걸 결핍을 알게 하시고 채워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덥석 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그 얻을 수 있게 하고 내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에서 그, 얼마나 자유롭게 혼인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혼인하고, 얼마나 그, 완벽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리고 또 노동을 해도 뭐, 물론, 그, 그냥 일 중독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일. 그리고 문화를 건설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문화, 노래하는 것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세상 음악을, 뉴에이지 에이지 음악 이런 걸왜 배제하느냐 면 그게 하나님 없는, 모르는 사람들이 음악을 자기네들. 그, 그, 이 감각적인 그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든 음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제하는 거죠. 그 절제된 그 음악,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그러니까 거기에 형식도 그래야 되고 내용도 그래야 돼. 음악만 그럽니까? 춤도 그래요. 춤도, 미술도,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건설한다고 할때 춤, 춤도 그, 다윗이 왜그 언약교에 들어올 때 춤췄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미갈이 채신 머리 없게 춘다고 뭐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막 춤추지 않았어요. 굉장히 질서 있게 춤을 췄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신앙을 다 표현해서 그 춤을 출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춤을 춘 거예요. 막 춤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염세주의적이고, 회의주의적이고, 무슨 이 세상 관능적이고, 그 쾌락적인 그런 그림을 안 그리고 아주 정제되고 절제된 그런 그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 그 그런 형식이 있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 문화를 건설한다고 할 때는 그런 걸다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사회 속에서, 그 타락한 사회 속에서, 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육신이 있고, 그런 속에서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재창조된 백성으로 그 문화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건설하는 <웃음> 속에서 그 일을 해야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노동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문화도 하나님을 위해서. 재능이 있는 것 자체를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재능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프라이드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 프라이드를 내세우고, 교만한, 그런 걸 교만하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어, 바로 이제 떨어질 거예요. 자먼 18장 22절에, 그, 바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떨어지기 전에 교만하다고, 이렇게,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겸손한 사람은 영광을 얻는데, 영광을 얻기 전에 겸손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세 있게 누려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런 노동이나 또 문화 건설이나 그렇게 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혼인을 할 때는 더그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소약을 하고 그런 그 동질의 생명을 가진 자와 소약을 하고. 그냥 유교식으로 그냥 한번 했다 하는 내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렇게, 그렇게 초래지내듯이 그냥 이 세상 사람 문화 저기 혼인 문화대로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맨날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은 그 얼마 안 가요. 육신적인 사랑은, 사랑은 영원성이 없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을 부를 때, 그, 오, 몰탈? 그, 저 옛날 번역본에는 그, 맨으로 나와있다.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한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은 그 반대는 뭐아주 영원한 거죠. 사람을 부를 때도 너 그렇게 곧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그렇게 껍데기만 취하고 너 부하려고 하고 너 행복만 추구하고 네멋 대로 살려고 하냐? 하나님의 앞에 자세를 취하는 것도 네 행복을, 행복을 위해서 그러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사람. 하나님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이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형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주 엄숙하게. 해 예배도 예배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게 무조건 뭐 강압적으로 뭐 똑바로 앉혀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 얼마나 엄미하신 분인가? 얼마나 그 크신 분이고 존귀한 분인가라는 사실을 일깨워서 앉히는 거잖아요. 조용하게 멋대로 행동하지 않게. 그러니까, 혼인 서약을 할 때에도, 그렇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전체로 들여진 존재로서 혼인도 해야 되고, 혼인식을 할 때, 이제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데, 본인,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택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서약을 하면 내가 인정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님이 인정해준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짝 지어 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버려 놓고, 하나님이 안짝 지어 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한단 말이야. 이게 부패한 인간들. 자기가, 자기가 좋아서 짝 지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 놓고, 그러니까 그 서원도 엉터리로 한 거고, 예? 자기 짝, 자기, 자기 짝도 제대로, 제대로 된 안목으로 한게 아니야. 이게, 인륜지 대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그 대사의 의미를, 그 로마 캐톨릭처럼이 아니라, 그, 우리 더, 그 본질적인 걸 취해 나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그, 해 나가야 돼. 그게, 그게 정상하지 않으면, 그게 정상하지 않으면, 이제 쉽게 이혼하게 된다.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아, 그 투철해야 되고, 아주 얼마나 그 경건해야 되는가. <웃음> 그, 뭐, 아주 세밀하게 여기 김홍준 목사님은 예식을 할때 그 자리도 얘기를 하잖아요. 어, 남자가 이제 오른편에 서고 여자를 왼편 도, 돌아설 때도 그렇고 그그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게 그 그렇습니다. 수, 숫자 정정뭐 기학도 그렇고 수, 수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 정박과 그 엇박, 뭐, 이런 것들.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그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 숫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사람한테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할 때는 숫자를 갖고도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숫자가 왜, 7이 왜, 왜 완전수고, 10이 왜 완전수고.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숫자가. 그, 하나님이 그런, 그, 저, 우리, 우리, 그런 머리를 준 거죠, 그런. 그러니까 모든, 뜻없이 그,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그, 형식을 갖춤에도 그, 내용, 내용을 물론 갖춰야 되고요. 그 형식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에, 질서 있게 누리게 하신 것들을 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웃음>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질서가 있는. 신분상의 차등은 없지만 언약의 질서가 있어서 남자가 오른쪽에 있고 여자가 왼쪽에. <웃음> 이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이 고라죠 고라 예? 유, 유다서에 나온 하나님이 다 똑같이 뭐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가서 숙여 있는데 왜 너만 앞장서서 어, 이렇게 그러냐 예? 모세 조카예요 고라가 모세 조카인데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 시기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을수 없으니까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게 <웃음> 이 질서도 그렇게 중요해요. 이따가 저기 정독 시간에 보겠지만 거기서도 그 질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질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 은사가 많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웃음> 해야 하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저기 구원받은 게더 똑똑하고 더 유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의롭고 수요가 많아서 그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하는 게 중요하요. 그게 부부지간에도 그게 중요하고 부자지간에도 중요해요 사회 속에서도 중요하고 그 공연이 내가 그 주인 자리에 있고 공연이 내가 그 종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빛을 발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의 기준에 따라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아내가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세우, 질서를 세웠으면, 그 질서대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 그, 나이 먹은 어른들, 그, 이제, 이제, 늙으면 다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 모든 게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데, 늙었다고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하고. 그것도 부, 부자지간, 이게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밀어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돼. 늘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질서를 따르는 거. 내 주장하지 않고 질서를 따르는 게 그렇게 중요해. <웃음> 이게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질서 있게 서서 그렇게 하고 그 언약. 그게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서약할 때 명심할 게그 이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투영해 난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머리 머리가 되려고 머리로 세웠으면 머리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또그 언약의 대표로 세웠으면 대표로서 해야지 언약의 대표로서 일을 안 하고 그 강짜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그게 목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완전 거짓 목사가 되는 거 가정에서 그렇다 하요 거짓 가장이 되는 게 거짓, 거짓 가장. 그러니까 그 시, 실행을 하면서, 몸도 실행을 하면서, 그것을 그리도의 사랑을 같이 나, 저기, 죄인을 위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무슨 지식과 지식을 공유해야 되고, 정서를 공유해, 행위를 공유해. 근데 그런 거안 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지금, 지진하나, 지금, 떨어지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제외죠. 예외죠. 예외.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상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머리로 세웠으면, 언약의, 그, 머리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머리로서 일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다 잔소리하면, 완전히 꼰대 되는 거지. 게한 말로, 이제, 그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웃음> 또, 나이 먹는 사람들도 사실은 내가 그 스스로 꼰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제 쇠해지는 거 알잖아요. 약해지는 거알 그러면 자리를 내줘야지. 내주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지. 잘, 끝까지 그상황으로 살라고 하고, 에? 자리도 안 내줘.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워나간다고 할 때, 어떻게 세워나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같이 합력할, 한명해서 동반자로서 그렇게 같이 짝을 찾아서 그걸 누려가야죠. 그러고 서약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 권세만 부리려고 하고, 예?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 이권만 누리려고 하고, 영광만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이게 벌써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 또는,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 병든 자, 그다 내려놓고, 나 오직 난, 진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중병든 사람인데 죽을 병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건 내가 살수 없는 존재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혼인의 대상자로 삼아야 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돼요 <웃음> <웃음> 여기 뒤에 부분에 이제, 그, 음악을 고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음악.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음악, 그렇게 함부로, 어 결혼 행진곡, 그 그렇게, 그런 거 쓰는 게 아니고, 세상, 사실, 김홍전 목사님이 음악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를 가지. 음악의 형식도 룰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 경, 경건의 음악이 있고, 아주 완전히 이제 세상 음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식에서 어, 예배, 그 음악을 쓸 때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음악을 써야죠. 그리고 이제 축하는 예배하고는 좀 구별된 거니까 축하는 우리가 또 같이 따로 모여서 할수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잖아요.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는, 축하 불러주는 것도 사실은 그, 그, 그 안에서 부르는 것보다는 따로 하는 게, 그 안에서 부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불러야죠. 하나님 앞에서 서야 그런 음악을 해야 돼요. <웃음>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상의 유전한 그 전통에 의한 혼례 이런 그런 그냥 인간사에서 널리 문화화되어 있는 그런 그 혼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배제하고 주님 앞에서 예배로 서약으로 이제 결단으로 그러니까 고백과 결단 서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 세례 받을 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혼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걸못 누렸으면, 이제부터라도, 누려가요. 질서 있게 누려가요. 그리고, 내 죄, 내 죄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저 사람의 죄로 그, 주님을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은사에, 내 직임에, 착, 그, 창, 그, 창념하고, 오히려, 남의 죄를 보면 내 죄를 생각하고, 남에게 의의를 보면 주님이 내신 의의를 보고 따라가야 될 걸로 알고. 대뜸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자기가 율법의,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차, 차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서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그 그걸 교통하고 어 평생 그렇게 그 자라가야 된다 뭐 충만한 대로 인간적으로 뭐 거기에 인간적인 사랑의 그런 저기 지식이나 정서나 행동을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혼인 예시, 혼인 생활 뿐만 자식들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주의 백성으로도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나 진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성한하는 데가 하나도 없고. 주님이 한시라도 안 보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늘그 주님의 말씀이 표준. 우리가 말, 명목으로만 말씀과 성신으로 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야 돼. 그, 지혜,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뭡니까? 자신이 지혜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아니요 내가 지혜 없으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는 세상에 꽤 있게 살아서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품위를 나타내는 지혜죠 그런 게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 다른 사람한테 간섭을 하지 말아. 그, 그 속에서 주님께서 그 질서 속에서 지킴을 주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 될수 있으면, 그, 저 돕는 위치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딴지 거는 위치가 아니라 함부로 딴지 걸고. 자기도 안 살면서 그 말하면 그거 얼마나 웃워요 자기는 수용 못 하면서 수용에 대해서 다 지시하려고. 도덕도 자기 도덕생활 안 하면서 도덕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바리발이 분리 분리주의자, 당을 짓는 그런 사람들은 당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당을 짓고 살아가는 아주 악한 거. 우리가 이거 뭘 시, 시, 신자의 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뭐, 어디, 여기 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성경 청소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그걸 누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잖아요. 성신의 열매가, 우리가, 거짓된 사람들도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한일인지 사람의 한일인지알 수가 없어. 알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성신의 열매를 맺을 때알수 있어요. 성신의 열매를 맺을 때만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누구라도 다 성신을 근심시키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려저 사람이 성신을 못 의지해서 저렇게 실, 실, 실, 실수하는구나 몰라서 그러구나 그러면 세워 주려고 하고 힘이 없으면 뭐 자기 힘이 있다고 더 뻗치겠죠 그래도 자꾸 세워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함부로 딴지 걸고, 바리새 쪽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열매가 없어요. 인격적인 변화도 없고. 혼인 예식과 관련된 얘기지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 조금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